그러니까 v 공인중회사치목부동산장지모입니다 오늘은 국제호동에 있는 입성인 단독주택을 소개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되시길 바랍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마당에서 촬영합니다. 현재 1,2층 뒷모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잔디 마당과 테크가 깔려있습니다. 차량이 마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은 자동문이 되어있습니다. 돌다리가 이쁘게 보입니다. 잔디와 돌다리 여측에는 바단이 있습니다. 가치는 공간입니다. 테크가 깔려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있습니다. 2층 주택입니다.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교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주방입니다. 화장대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워기입니다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창문과 엘리 d 등입니다. 바닥은 새로 했습니다. 거실입니다. 방입니다. 양고 2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아직 김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도시가스 활용하는 보일러입니다. 도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이 집은 아직 입주 청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앞줄이 보입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아주 크고 넓습니다. 옥상에서 마당을 촬영했습니다.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2층 옥상입니다. 집외부입니다 2층에 들어왔습니다. 2층 주방입니다. 2층 첫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이층 화장실입니다 실입니다. 위치와 이진는 둘리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접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봐 주세요. 모든 영상에 위치 면접 금액 등 모든 정보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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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 1 0 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